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요 이성들이 볼때 첫눈에 홀딱 안반하고 못빼기는 나의 매력은 이에요 어, 여러분 기억나실란가 몰라 한 일주일 전에 나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나요 가슴속에 있나요 라는 주제 기억나세요 거기서 어떤 그 저기만 내 팬분들이 던, 아이디가 던이에요 예. 근데 안녕하세요 언니 항상 고맙습니다 자존감 좀 생기게 첫눈에 반하는 나의 매력은 나의 매모는 이쁜가 나를 이상형이라고 생각하는 남자 타입은 이런거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해가지고요 채택을 했어요 어, 근데 살짝 조금 강렬하게 바꿨어요 어떻게 홀딱 첫눈에 홀딱 안반하고 못빼기는 나의 매력이라고 제가 조금 바꿨어요 음, 저기 막. 그 사연이 절실하면 음, 이렇게 내가 힐링받고 싶고 내가 업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면 제가 또 리딩을 안할수 없지 않습니까 음. <웃음>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의 매력을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봐요 우리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어, 다 고르셨다면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보신분 리딩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가 너무 닭하죠 어, 인터넷으로, 어때? 그런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샀는데 실제로 보니까 종이도 너무 얇아. 벌써 느낌 나서 종이 얇은 거와 너무했다 너무했어 음. <웃음> 어디서 가서 사야 되는 줄도 모르겠고 음, 제가 보드, 봐봐요 제 집순이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쇼핑할 시간이 없네요 어, 쓸데없는 소리 집어칠게요 어떠신 분은 어떤 분은 또 쓸데없는 얘기 길게 하는 걸 싫어하더라고 막 화내 헝헝. 나도 삐졌음 <웃음> 자, 여러분의 매력이 궁금하시죠? 어디 볼까요? 이성들은 여러분의 매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액면으로 보이는 거는요. 어, 여러분들이 말할 때 음, 뭐라 그럴까? 그거 있잖아요. 그 예상을 빗나간다. 어. 그 도깨비에서 보면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써니씨의 저거는 내 호기심을 자극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어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어, 눈에 띄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음. 이게 뭐죠? 여러분 약간 뜬금없는 거 있어요? 톡톡 어, 톡 튄다라고 봐. 그런데 여기서 반전 매력이 있어요. 톡 튀고 뜬금없는데, 반전 매력이 있다라는 거, 이성들이 볼 때. 그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반전 매력. 음. 아이고. <웃음> 반전 매력? 어디 봅시다. 어디 보아보아요. 음. 자, 여러분의 매력이 뭘까. 음. 이, 여러분의 매력은요, 그렇대. 아까도 글요 자기를 자꾸 생각하게 만든대요. 음. 그냥 이렇게, 그, 그, 그냥, 1, 2, 3, 4, 이렇게 아니라, 여러분이 갑자기 7, 그러니까, 갑자기 7, 어, 이게 뭐지? 어, 생각하게 만든대. 근데 그, 어 그렇게 생각하게 만, 만드는 게, 뭐, 싫다라기 보다는, 오히려, 어 오히려 내 우울한 이런 감정들을 갖다가요, 뭐랄까? 음, 조금 전환? 아니면은 그러면서 또옛 추억이 생각나게 만들고 이 사람이 왜옛 추억이 생각나게 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음 그렇지만 그 오래전, 여러분들을 보면서 오래전 기억들 그런 것들이 되살아난대요. 그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사람의 어, 이성들이 볼때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좋은 일 하나도 없잖아. 어,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런 근심이나 걱정은 다 내려놓게 된다 라는 거야 어, 그게 여러분들의 매력이래요. 어, 그렇게 하고 또 무엇이 냐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서도 보면은 여러분들은 한쪽으로 치, 치우치지 않는 어떠한 매력이 있다.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건 편파작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음, 보통 그렇게 속 튀는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음, 좀, 모든 사물을 갖다가, 음, 객관적으로 놓고 보는 그런 게 있고,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서, 어떻게 보면 무관심한 듯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그거 갖다가, 그, 뭐지, 잘 케어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무관심한 듯 하면서 케어하고, 그러면서 그거 갖다가 막 인상 찡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상황, 여러분들이 상황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아, 이게 좋은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거 갖다가 경쾌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거 갖다가, 어, 케어하는 것을 볼 때, 이성들이 뭐, 어, 어, 이 사람 참 매력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매력을 갖다가 내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매력이 뭐냐라고 하면, 그러면서도 또 여성스럽다. 그러면서도 톡톡 튀면서,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시원시원하고 톡톡 튀는데, 어떻게 보면 또더 이상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 그 이성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 자꾸 엿보게 된다라는 거야. 호기심을 자극한다라는 거지. 어, 어떻게, 어, 시원시원한 듯 하면서도, 뭔가, 어, 다 보여지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갖다가 자꾸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은 그래.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냐라고 한다면은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그게 여러가지 이유 중에서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사람은 누구마다 그 힘든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 힘든 그런 사연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바깥으로 내놓기를 갖다가 조금 꺼려 하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왜요라고 한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뭐 약해 보이고 약한 척 하는 애들 있잖아. 어, 약하지도 않았는데 어, 누, 누가 봐도 안약하게 생겼는데 어머 뭐, 저 그런 거 못해요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굉장히 매력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은요 외모가 전부가 아니에요 어, 외모가 전부가 아니고 이 행동 하나하나에 매력이 있는데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나를 갖다가 돌아보게 된대요. 어, 내 자신의 깊은 내면을 갖다 보게 되고, 그러고 너는 나를 갖다가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어, 이성들은 느낀다라는 거지. 좋은 건가요? 좋은 거지요. 음,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같이 있으면은요, 음, 이 이상하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가? 주변에 그 저기 막 여러분들이 긍정 에너지를 준다라고 해. 어 여러분하고 있으면요 편안하대요. 주변에 힘든 사람만 잔뜩 있어요. 다들 죽는 소리? 어 그런 거 같은데. 어 주변에 지금 상황들이 다안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변 상황이 다안 좋은데도. 음그안 좋다는 그런 게 하나도 안안 안 보이고 그 굉장히 항상 안정적이다 어, 안정적이면서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이거 잘 이거 밸런스를 너무너무 잘 맞춘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쉽지 않을 텐데 여러분도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은데 음, 그런데도 이 균형을 맞춘다고요? 대단한데 음 매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 다른 사람빔 비단 이성들 눈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응, 겉으로 그렇게 다 보인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매력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고 오른소리 할땐또 오른소리도 해요. 바른소리도 하는데 그 바른소리가 귀에 거슬리지 않는다라는 거야왜 그러냐라고 하면 은 어떤 사람은 내가 옳아. 내가 옳으니까 내가 옳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어.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그게 아니에요. 무심한 듯한번 툭툭 던지고 간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게 뭐 강요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야. 이게 나쁘니까 이거 해야 돼. 이건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은 상대 그 어느... 그 누구라도 여러분들한테 어떤 뭐 매너가 안 좋은이란다 뭐든 한다면은 그냥 그냥 가볍게 한마디 하고 그냥 이 상황이 심각해지는 게 싫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균형을 갖다가 잘 맞춘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 주변을 갖다가 진짜 편안하게 진정시키는 어, 진정제 역할을 한다라는 거지. 이성들이 이런 걸 갖다가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여러분들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음. 어디 한번 보아 보아요. 여러분은 그게 힘든데, 음 나도 이, 이런 성격이 너무 싫다는데 본인은 <웃음> 나는 너무 싫은 성격인데도 주변에선 그게 좋대네. 음 왜냐면 힘들거든.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너무 짜증나거든 여러분들 힘들어요 지금 상황에 음, 상황이 힘든데도 그렇게 하니까 후한 점수를 주는 것 같다 여러분 저기 막 이게 뭘까요? 음, 여러분도 이 상황에서 나오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음, 그렇다라고 봐 그런,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힘들면서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내 안에 바램들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내가 이 힘듦 속에서 빨 나가고 싶고 어떤 밝음, 발금, 여러분들이 밝음을 지향하거든?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것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같다가 밖으로 그렇게 표출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걸 그랬잖아. 내가 가, 그, 그, 성수에보면황금률이 있다,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그니까 내, 뭐지? 뭐, 각,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 뭐지? 먼저 주라는 거, 그거 뭐지?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하여간 황금률 그런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두루두루 아우르고, 주변 사람들을 갖다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매력이 있대요. 그런 것에 사람들이 이끌린다. 이건 비단 이성들 뿐만 아니에요. 음,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평판이 좋은 게 아닌가. 그런데 저는 왜 그런가요? 근데 저는요, 맨날 실망해요. 주변에서 저를 갖다 실망시키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요. 저도 그만하고 싶어요. 나도 나쁘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결국은, 음, 결국은 어떡한다? 조화를, 어, 조화를 갖다가 추구한다. 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은 되게 힘들고, 더 이상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어, 주변에서는 이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서, 음, 홀딱 반하지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야. 음, 어, 힘들죠. 이 카드 보니까 너무 힘들어. 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진짜... 아, 이거야. 음, 답답해요. 어, 내가 빠져나가고 싶은데 여기서 나가고 싶은데 나갈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는 게 아닌가? 그것도 기운네요. 왜요?라고 한다면 결과가 다잘될 거예요. 음, 지금은 힘들지만 다잘 된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진짜 그 뭐지? 하기 힘든 행동이거든요. 균형을 잡는다는 거. 음,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게 된다. 결국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안 된다? 결국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어, 만약에 가정이 있는 분이라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소용돌이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갖다가 편안하게 잘 이끌어 나간다라는 뜻으로 하면 되고 애인이 없으신 분들 지금의 현재 얻고 이렇게 힘들지만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좋게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고 사람들한테 어떤 친절이나 도움을 베푸는 그한 그런 행동을 갖다 꾸준히 이어 나간다면 결국에는 해피엔딩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해피엔딩으로 가는 과정이 고난이 따를 수 있고 수많은 좌절이 있을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라고 카드는 알려줘요. 그러니까, 어떡한다? 힘내세요. 음, 이, 주변, 이성들 플러스 주변 사람들, 이성들 플러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그런 균형을 맞추고, 그 어려운, 것, 어려운 것도 그,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나가는 그런 것들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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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안 반하고 못 빼기는 나의 매력은 어디 봅시다 여러분은 와 대박이다 어, 왜요 라고 한다면 어,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은요 이 거의 뭐 진짜 젖선 태민인데 내 것이 되는 순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인기 많은 것 같은데, 음 인기 많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런 소리 자주 듣지 않아요? 우리 어디서 본적 있어요? 뭐 이런 거, 어 그럴 것 같아. 우리 전부터 알던 사이 아닌가요? 어뭐 혹시 뭐 동네가 어디예요? 뭐 어느 학교 나왔어요? 뭐라던가그뭐다 작업 거는 많을 말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성들한테 그런 느낌을 준다라는 거야. 어디서 늘본 듯한. 어 과거에 우리 우리 전에 어디서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는 아닌데요. 그러면 혹시 꿈에?라는 거지. 어 여기 이번 카드 는 그래요. 진짜로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진짜 꿈에서 봤다라는 사람 많지 않아? <웃음> 그럴 것 같은데. 어, 왜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한다면은 그냥 거, 여기는요 대시 많이 받지 않아요? 오 어, 그럴 것 같아. 그냥. 여러분들을 갖다가 주변에 짝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갖다 주변에서 눈여겨본 사람 많아요. 음, 저기 뭐야, 함께하고 싶고 너라면, 응, 너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전생에 혹시 인연 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겠다 이번 카드를 뽑으신 사람들. 누군데요, 여러분? 어,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 주변을 훑어봐야지. 나, 내가 무슨 천리 아니야? <웃음> <웃음> 주변 한번 훑어봐요. 어, 주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음, 그냥 이, 여러분을 보고 돌아서면 은 그런 것 같아. 어, 내가 쟤를 갖다가 놓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야. 왜요? 라면 별 이유 없어요. 그냥 어디서 본 듯한? 어, 우리 전생에 인연 있나 봐요. 뭐, 이런 거? 너는 내 운명? 어, 왜다 짜고 짜? 어. 여러분들은 뜬금없을 것 같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이 사람들, 이성들은 그렇게 보인대요. 여러분, 어, 사람이 좋을 때는요, 이유가 없어야 돼. 어. 저기, 막, 이유가 있는 거는요, 어, 첫눈에 반한 게 아니야.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의 댐데미를 본 거지. 첫눈에 반하는 건요, 댐데미는 나중 문제잖아. 어, 댐데미는 나중 문제인 거예요. 딱, 첫눈에 반했어. 알고 보니까 댐데미도 좋아. 이렇게 되는 거지. 댐데미가 첫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댐데미를 보는 거는 오랜 시간 봐와야 되는 거고, 여기는 진짜 첫눈, 첫눈에 홀딱홀딱 빠지는, 어, 매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냥, 어, 그런 것 같아. 저 손, 진짜 저손 태민이샤. <웃음> 에요라고 한다면, 글쎄, 혹시, 눈이 맑아요? 그럴 수도 있겠고, 음, 자꾸, 자꾸 보게 돼 너를 그런 것 같아. 음, 주변에 꽤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인기 많지 않나? 어, 뭐, 딱히 이유를 찾으려고 들지 말아요, 여기는. 음, 딱히 이유 없어. 그냥 어디선가 본듯하고 예전에 알았던 것 같고 그냥 한번 보면 자꾸 보게 되고 한번 보자마자 결심하게 돼뭘 사귀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은 무리수를 두는 사람이 있어 무슨 무리수라고 한다면 은 여러분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어,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어, 그냥 첫부터 보자마자 어 야, 여긴 그래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 그, 남자들 그거 있잖아. 허세 부리고, 막 그런 거. 이, 여러분 앞에서 허세 많이 부리지 않아요? 어, 그럴 수 있겠다. 왜 그런데요, 그럼? 여봐, 다 에이스야.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다 이거 에이스 나오죠? 여, 이거, 여기도 에이스. 에이스가 다섯 개나 나왔어요. 음. 여기 에이스 오브 컵. 컵 나왔지, 칼 나왔지, 칼 나왔지. 여, 여, 여기도, 어, 저기, 마, 어, 저기, 막. 여기도. 칼나왔지. 응. 여기도 칼나왔지. 하나. 근데 왜이 카드에 똑같은데 이게 에이스가 이렇게 두개 들어있지? 에이스 오브 소드가 두 개씩이나 들어왔네. 이게 무슨 뜻일까? <웃음> 한 카드 맞아요? 라고 하면 진짜 한 카드 맞는데. 어, 한 카드 맞는데. 카드에 이스 오브 소드가 두 개나 들어있어? 아, 이거는 에이스 오브 소드고, 이거 에 페이지 오브 소드. 죄송합니다. 페이지 오브 소드. 소드만 봤어. <웃음> 미안해요. 미안해.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안경을 껴도요, 글씨가 너무 조그맣게 보여. 제가, 시력이 나빠서. 음, 저기, 막 그렇거든요. 미안해요. 음. 아무튼,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한테 연락 오지 않아요?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막 남자들이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놓고 어, 그냥 이건 액면 그대로 할게 왜 그러냐라면은 아무 이유 없어요. 음 여러분한테 도화가 들끓는것 같아 이게 도화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 별 이유 없어 그런데 이게 문제는 그거야 여러 선생님 매력이 많은데요 남자가 없어요 그럴 수 있어 요 인기는 많은데 남자가 없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아 이게, 이게 매력을 갖다가 끌려서 오기는 오는데 응. 음. 오기는 오는데 음 여러분은 별로 그걸 안 좋아할 수 있겠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진전이 없어요. 음, 진전이 없어. 그냥 딱 거기까지야. 참 희한하지? 어, 나도 그게 되게 희한해. 봐봐. 다 이게 그냥 여러분을 여러분은 그냥 막연히 좋아해. 이 아무 이유 없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게난 신기하네. 음, 조금 더, 그래서 조금 더뽑아보려고요 여기서도 이게 똑같은 게두 개가 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한테, 세븐소드가 거짓말이잖아요. 어, 거짓말, 사기, 아쉬움, 미련, 이런 건데, 이게, 그러면 이게 아쉬 나한테 사기치려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것도 있어요. 무슨 뜻이, 연애로 변다면 이게 뭐냐면, 뭐 좀, 나, 나, 내, 나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건데, 잘 보이게 해서 저 허세 부리는 거, 그것도 돼요. 응. 어. 허세를 부린다,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렇다, 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 이거 패턴 다 이렇지 않아요? 과거의 남자도 다 이렇지 않았어요? 어, 그럴 것 같은데? 음.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 인기는 겁나 많아. 어. 그냥 어디 가면 진짜 젖선 태민이야. 내 것이 되는 순간. 근데 문제는, 어, 여러분이 이 사람들한테 어떤 그 거리를 갖다가 두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을딱 거기까지밖에 못 오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깊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음, 딱 거기서 스탑해. 나도 모르지. 어 음. 음, 내가 여러분들을 보지 않았어요. 카드에서 그냥 나온 대로. 너무 당 나도 너무 당황스러워요. 왜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좋대. 이, 진짜 이러기도 힘들거든요. 그냥 좋기도.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정말 고민일 수도 있겠다. 어, 고민일 수도 있겠는데. 매력이 고민이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선생님, 저는 맨날 늘 이래요. 깊어지지가 않아요. 어. 저기, 막. 딱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아요. 막내 앞에서 허세 떨고 막 이러면서 나한테 내 마음 한자를 얻어보려고 그렇게 하는 인간들은 너무 많은데요. 다가오질 않아요라고 어, 그런 게 있어요. 깊어지지가 않아요. 사이가 왜 그럴까요? 고민하는 사람이 있겠네.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이 더잘 알지 않아요. 음. 여러분이 딱 그만큼까지만 마음을 안 주는 거겠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음, 창의력이 없다. 응, 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다가오는 사람이 여러분이, 어, 여러분이 어떠한 더 깊은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창의력 있게 대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냥 진짜 저스턴 텐민이 그냥 저스트가 붙잖아. 음, 저스트가 붙는다면. 어~ 머스트가 아니라 저스트라는 거지 어~ 그러기 때문에 나를 갖다가 너무 여러분들을 갖다가 폴딱 빠져들기 빠져들지만 깊이 없이 그냥 우러, 우르르 끓여낸 도레미탕 같아라는 거예요 도레미탕그 뭐야 그냥 대충 끓이는 거 있잖아요 성의 없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지 정말 쟤네들이 날 좋아하는 거 맞아 어~ 어디 나가면 인기는 만땅인데 정말 좋아하는 거 맞아 어~ 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민일 수도 있겠다. 연애가 깊어지지 않아요. 좋아, 나한테 좋다고 그러는 것들 다 짜증나요. 음, 그런 인간들 다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이게 지금이 편해요. 어, 그냥 내가, 그, 어, 그냥 내 인기나 즐기면서 아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퐁당퐁당 빠지는구나 그냥 딱 거기까지가 좋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음뭐 그런 것 같아요 이 여기는요 연애를 하고 싶으면 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좀 바뀌어야 될 필요는 있어 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은 사람들이 이렇게 퐁 퐁당퐁당 빠지는 매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 저기, 이, 저기, 연애가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음, 여러분들이, 그, 류페를 갖다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딱 어느 정도의 선에서 거리를 갖다가 여러분이 두는 게 아니에요? 음, 난 그렇다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의 인기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이 거리를 둬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음 아직까지는 상처 안에 둘러싸여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상처 안에 둘러싸여 있고 그 상처에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다 어. 여러분 스스로가 그 상처에서 이기고 나와야 돼전전 어. 전 남친 생각 그만하고 전 남친 전 여친 생각 그만하고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매력이 너무 너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다가오지 못하는 거는, 음, 다가오지 못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곁을 안내주는 것 때문에지 그 사람들이 저기 막 여러분들한테 어떤 성의가 없어서 그건 아니야. 내가 아무리 허세를 부리고 여러분한테 잘그남그 그, 그 새들도 보면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짝한테 몸집을 갖다가 크게 해가지고 저기 뭐야 그 매력 어필을 하잖아요. 어, 이 허세를 부리면서 자신의 매력 어필을 하고 싶어도 정작 받아줘야 되는 사람이 받아주지 않는데 어, 어떻게 더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알아볼 생각 자체를 안 하는데. 음,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미련이 가득해. 아니면 상처가 가득하든지. 둘중 하나야. 과거의 연인으로 인한 아주 커다란 상처로 더는 내가 누군가를 갖다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갖다가 매력있게 보고서 다가오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다 걷어낸다거나, 응. 음. 아니면, 음. 아니면 아직까지는 그 과거의 추억에 내가 잊을 수가 없어서, 어, 잊을, 잊을 수가 없어서 나한테 다가오는 시설을 그냥 나는 다 회피한다라는 거지 그냥 여, 지금이 좋아요 라고 하는 거지 정말 여, 지금 좋아요 여러분 아니잖아 괴로워 죽겠잖아 어. 괴로워 죽겠지 음. 빨리 일단은 빨리 아픔을 갖다가 덜어내라 그 사람들은 그래요 사랑, 사랑,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라고 하는데 난 그거 비추야 솔직히 왜그런냐면 내가, 내가, 그, 누군가가 필요해서, 내가 이러한 데서 탈출하고 싶어서, 누군가가 필요해서 사람을 새기면요, 꼭, 어, 저기, 뭐, 무리수를 두게 되더라고. 어. 그래서, 내가 필요해서 사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서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인기는 너무 많다. 음, 여러분한테 전화오는 사람도 있죠? 어, 꽤 있겠다, 라고 봐. 연락도 오고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 꽤 있지 않겠는가. 근데 딱 거기서 멈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음, 여기는 여러분 자체가 힐링만 되면은요, 어, 연애는 뭐 골라, 골라, 어, 골라, 어, 골라야 돼. 인기 많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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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안반하고 목 빼기는 나의 매력은 무엇인가? 어디 한번 보아보아요? 여러분들의 매력? 와, 이게 뭐지? 신중하다. 음, 신중해요. 때를, 때를 기다릴 줄 안다? 어, 고요하다? 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얘기를 갖다가 잘 들어준다? 음, 그러면서, 뭐, 니냐라고 한다면, 시원시원, 그러면서도 또 시원시원한 면도 있기도 하다. 여기는 누가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 음, 누가요라고 한다면, 뭐, 그, 여러분들의 매력은 그거예요. 무슨 매력이냐 면은 저기, 머무를 때와 떠나야 될 때를 안다?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 가치관 있잖아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 어, 예를 들자면 어떤 거냐면, 저기, 막 신데렐라가 12시가 되면은 가야 되잖아. 왜? 마법이 풀리니까. 어, 근데 생각이 없는 애들은 마법이 풀린다고 모르고, 거기서 12시가 넘게 놀다가 어떻게 돼요? 그치. 어, 저기, 마, 말은 쥐가 돼 있고, 마차는 호박이 돼 있는 거지. 나는 누더기 옷을 입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 자리가 뭐 어떻건 저떻건 간에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의 할 일을 두고서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는다 라는 거야 그냥 딱 시간 되면은 내가 그나 예를 들어서 12시 에는 가야 돼 나는 할 일이 있으니까 부모 예를 들면 부모님이 기다리시니까 아니면 어. 집에 가 가지고 할 일이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자리가 아무리 좋고 어떻고 저떻고 하더라도 음, 여러분들이 그딱그 그 주어진 일을 갖다가 주어진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놓고 간다라는 거지 음. 그리고 뭐 이렇게 막뭐그러고 있잖아요 팔랑기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3번은 팔랑팔랑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 어 얘기를 잘 들어준다 해가지고 어 얘기를 잘 들어준다 해가지고 그 거기에 요동이 되냐 그거는 아니지 싶어요. 어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랬냐 그건 아닌 것같아 처음에 여러분들 사기 많이 당했죠. 어 그니까 그런 것 같다 그니까. 그 뭐지? 지나온 세월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어 반복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더 놀고 싶어도 그 자리를 갔다가 어 파고 집으로 온다던가 왜 그러냐 하면 더 이상 놀아봤자 어뭐 별것도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 말을 잘 들어주지만 거기에 부하내동하지 않는다. 왜 부하내동하지 않냐? 아다 부지럽다. 하는 거예요. 음, 다 부질없다. 어. 그래서 이성들이 볼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지. 내 경험치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후천적 물론 선천적으로 그런 성격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이것이 경험에 의해서 이런 어, 저기마 이거 터득된 것일 수 있어요. 왜 그랬냐면 아예 내게 없는 게 발현되지는 않거든요. 어, 그, 저기, 말 어렸을 때나 내가 아무런 그 세상의 풍파를 모르고 자랐을 때는 내 성격이 이런지 몰라요. 그렇지만 어떠한 내가 대잖아. 사람들한테 대이고 배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내가 나온다라는 거지. 음, 나도 모르는 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관리를 잘하는 게 아닌가. 어, 내 그, 그거 있잖아. 요 그 이미지 관리? 어 이미지 관리를 잘한다라고 봐요. 그것이 매력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어. 어, 매력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 저기 막 경제적인 상황 같은 건 어때요? 경제적인 상황. 어, 좋아요? 돈 저기 여유 있어요? 어, 그것도 매력이래요. <웃음> 그게 어떻게 매력이에요라고 한다면 아 저기 막 경, 그 남자 남자도 경제력이 능력이잖아 어. 여자라고 달라요 똑같지 음. 남자들도 남자이기 전에 사람 아닌가 음. 꼭 여자만 남자의 경제력을 보라는 법 있어요 그건 없잖아 우리 공평해집시다 어.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음 그, 싫죠. 어, 그런 것 같아. 어, 싫을 것 같아. 여러분을 갖다가, 그니까, 나를 갖다가 봐주지 않고 경제력인 걸 아마 본 거, 본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요. 여러분은 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싫을 수 있다. 그러나, 희한하지 않아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나 좋다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의 경제력을 볼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음, 그게 여러분의 가장 큰 매력이라는데? 선생님, 저 되게 이뻐요라고 말할 수 있어. 어, 이뻐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음, 그런데, 어, 여러분의 에너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음, 그게 매력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다, 그, 이성적인 사람들? 어, 그래. 여기, 저기 봐. 다음번에 리딩이 이건데, 여기, 이게 미리 나와버렸네? 음. 그런 네. 것 같아. 음. 여러분들은 좀 속상하시겠다. 어, 속상하시겠어. 음, 그런 것만 자꾸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 매력을 보라 했더니 왜내 금전이에요? 라고 한다면은, 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서 귀티가 나거나 아니 그런 사람 있잖아. 어 참, 나는 저기 막만 원짜리 티셔츠를 거, 어, 걸쳤을 뿐인데 어 내가 내가 들은 구찌는 가짜간데 그런데 사람들은 찐으로 본다라는 거지. 어 여러분한테 좀 귀티가 나면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음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의 매력에 귀티 난다. 음 그리고 또 뭐.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침착한 그런 면들 어, 심사숙고 뭘 갖다가 결정할 때 즉흥적으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음 그게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후천적으로 쌓아진 걸쓸수 있지만 어 이게 이 매력으로 나온 걸로 봐서는 반드시 후천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 여러분한테 내재가 돼 있었지만, 내가 그걸 어려서는 쓸 일이 없었겠지. 어, 근데, 사회로, 나오, 사회로 나오면서, 내가 쓰지 않았던 내 성격들이 바깥으로 나온 것일 수도 있어요. 음, 걔가. 개가 어, 아무리 야옹야옹거리고 싶다고 해서 야옹거려집니까? 멍멍그러지. 개가 어. 안 죽고 있다그래서 야옹거리겠습니까? 멍멍그러지. 멍멍 그렇다라는 거예요. 개는 음.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고 새는 새예요. 어. 에, 지지배배 지지배배 울지 않는다고 해서 걔네들이 뭐 야옹거리겠습니까? 아니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 이유가 그때는 없었지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라는 거지. 근데 희한하다. 음. 뭐가요?라면 은 여러분들의 그런 안정적인 모습이 계속 좋다라고 나와. 음, 여유 있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 조용해요. 음 조용하다라고 봐요. 그게 매력 있다라고 봐. 그리고 그 저기만 여러분 주변에 지금 여러분한테 도전하는 사람들 꽤 있을 것 같은데. 음 여, 여러분 인기 많아요. 근데 선생님 저는 싫어요라고 할수 있는데요. 음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여기도 뭐 나는 솔직히 저기만 내 마음을 그 누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내 맘에 들어야 돼요 라고 할수 있어요 음내 맘에 들어야 돼요 근데 내 맘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그러는 것 같아 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따뜻한 사람 좋아해요 음, 말뿐인 사람 별로 안 좋아하지 따뜻한 사람 좋아, 좋아하는데, 막다말 뿐이고, 너무, 어, 계산, 계산적이다라기 보다는 인정머리가, 인정머리?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말하면 인정머리가 없어 보이는 거고, 좋게 말하면은, 어, 도시적인 거지. 어, 세련됐다라고 봐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정겨운 사람이 좋은 거예요,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어, 저기 막 너무 말 많지 않고 한마디를 한마디를 해도 음, 여러분은 여러분을 마음을 갖다가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닌가 음 그렇게 보여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자체도 그렇게 유머스러운 사람은 아니지 않나 음 그럴 수 있겠다라고 봐요 근데 이번, 여러분 지금 주변에 누구 있잖아 음 여러분하고 사귀고 여러분하고 사귀고 싶어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음그그 그 사람 어떠냐고요 나쁘지 않은데 음 여러분 스타일이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카드상 지금 카드가 몇장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나쁘지 않다라고 나와요 음저기막 이, 저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하고 지금 사귈라고 맘먹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음나 결심했어. 나 너랑 사귈 거야. 라고. 혹시 고백 받았어요? 어, 아닌데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에 고백하고 싶다, 고백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어, 여러분 매력에 지금 홀딱 빠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매력이요? 라고 한다면, 그 조용조용하고, 그런 매력들 이 있잖아요. 음 그런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차분한 매력? 어 여러분은 그냥 말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야. 상대방은 가 그런 데서 편안함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게요? 라고 할수 있지만 그게, 그게 그런 거지. 여러분도 그, 누군가가 좋을 때, 별것도 아닌 게 좋잖아요. 그러면, 난네게 너에게 이런 게 좋아. 그러면 그게 좋아? 라고 하잖아. 근데 그, 그 상대방이 그렇게 좋다는데, 뭐, 어떡하겠어? 음 편안한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어, 여러분들이 조금 꼼꼼한 부분이 있어. 꼼꼼하고, 어떻게 보면 좀 깐깐한 부분도 없지는 않아요. 음, 네, 그런 게 좋대요. 음, 왜, 왜 그러냐 면은 자기한테는 없는 성격이어서 그게 좋대요. 그러면서도, 저, 어떻게, 어, 그런, 깐깐한 것 같으면서도, 부드럽고, 이해심도 있고, 그러고, 내, 그, 자기, 그, 뭐죠?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끼는 사람한테는 좀잘 베풀지 않나요? 어, 그런 모습들이 좋대요. 그근데 어, 어떤 사람은 성격 좋고 털털한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다가가기는 힘들고 말 걸기는 힘들지만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애, 그 애정을 어리고 잘 들어주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한테 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첫눈에 반한다기보다는 반전 매력이 있다라는 거지 새침하고 음, 그런 것에 비해서 안 그릴 것 같은데 어, 어떻게 보니까 그냥 말, 말하는 말게좀 부드럽고 또, 또 계속 보다 보니까 너무 편안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누구,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누군데요? 라고 하면 은 어, 아마 어쩌면 은 여러분한테 다가올 수도 있겠어. 음. 만약에 지금 다가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한테, 어, 고백하러 올 수도 있겠다. 음, 뭐, 고백하면 사랑하고 그런 건 아니고, 사겨보자? 아니면 그냥 만나보자? 어, 그런 것들. 일단 만나나 보자. 만나야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럴 수 있겠다. 100%는 아니에요. 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은 여기서 왜 100%가 아니냐면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어떠한 그 감정을 나눈다라는 건안 나왔어요. 어, 누군가 여러분한테 마음 먹은 사람 나 마음 먹었어 어, 너랑 너 너랑, 너랑 사귀기로 그러니까 이 사람 은 혼자 마음을 먹은 거지 근데 여러분은 아직까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수도 100%가 아니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왜냐면 아직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아 음그 사람 어떤데요 라고 한다면 은 나쁘지 않아요 부드러워요 생긴 거는 그렇게 부드러워 보일 수 않을 수 있어 음, 말하는 게 그렇게 어, 부드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기 만 뭐, 사람은 겉모습이 다가 아니야 좀좀 음, 좀 알아 나가다 보면은 부들부들 부들하고 어, 어떻게 보면 좀 다정다감 할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번 사결화가 아니에요 알아는 봐, 봐도 늦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 알아보고 노해도 늦지 않잖아. 무조건 노하지 말고. 어, 이게 갑자기 연애 상담이 된 거야? <웃음> 주변에 누가 있는 것 같아서. 어,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온다 안 온다. 마음은 먹었어 일단. 아시겠죠? 네, 3번 카드 리딩. 어, 저기 뭐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마지막 4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상들이 볼때 첫눈에 홀딱 안바나공 빼기는 나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라고 한다면. 음, 시원시원해요? 음, 뭐 이렇게 재고 따지고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음, 그, 뭐 그게, 그럼 가볍단 뜻인가요? 그렇게 받지 말고. 가볍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어. 가볍다라기 보다는 여러분들은 그냥 굳이 어 그런 거지 뭐그 룰에 이런 게 별로 억매 얽매, 억매 는 사람은 아니에요. 억매 이는 사람은 아니고 음 그냥 뭐 들어줄 거면 그래 뭐 그러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런 거지. 응. 어. 아 들어줄 수 있는데 막 자로 재는 사람들 있잖아. 어 글쎄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저 저기 막 저 해미야 이거 해줄 수 있어 그러면 딱 보고서 응 그래 뭐 이러는 거지 뭐그 그런 그런 성격들 그런 게 있다라는 그게 마음에 든다라는 거예요 음. 꼭 막히지 않고 그랬다는 거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볼때 자기가 어 조금 그 벗어날 수 없다. 어, 자꾸 그런 것들이 생각난대요. 그서 자꾸 너한테 말을 걸고 싶고, 여러분한테 자꾸 말 걸고 싶다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데, 음. 근데 여러분들이 별로 생각이 없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너무 편하고 여러분들은 그딱 그렇게, 음, 내가 누군가하고 뭐. 뭐 얘기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막 그런 거 같아 꼭 내가 연애를 하고 싶다 어, 남자를 만나고 싶다 여자를 만나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 만나도 좋고 못 만나도 좋고 뭐 딱히 뭐 그런 게 없어요 응. 음, 그냥 둥글둥글한 거 같아 아까도 그랬잖아 이거 해줄래고딱 보고 음, 그래 뭐 이거 이거 어때 이것도 해줄래고하 그건 안될거 같은데 뭐 이런 거지 그냥 뭐 이렇게 대 대화하다 보면은요 노 소리를 들었는데도 기분이 안 나쁘다 그래야 되나? 음 그런 사람 있어. 노 소리를 들었는데 기분 안 나쁘게 노하는 사람. 그런 게 매력이다라는 거예요. 음 어디 네, 봅시다. 그게 매력이 되나요? 그 매력이지 뭐야. 어. 아 외모는 솔직히 어떻게 생기지 모르잖아 내가. 음. 어, 외모는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외모를 갖고 이쁘다 뭐하다 말할 수는 없지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이쁘긴 하나보네 이쁘긴 <웃음> <웃음> 하나봐 어. 어, 매력적이다 라고 나왔어요 음, 섹시하다 어. 그런데 응 그래 이런다니까 얼마나 시크해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은 이래도 흥, 어, 이래도 좋고 생기면 좋고 안 생겨도 뭐 좋고 뭐 이러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여유만만, 여유만만이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여러분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왜, 이제, 옛날부터 그러냐 뭐, 원래 성격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 연애를, 연애에 대해 큰 어떠한 메리지를 못 느끼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연애 자체가, 어, 난항이었다라고 봐. 음. 아 연애 해봤자 귀찮고, 어, 왜 귀찮아? 힘들게 하잖아, 나를. 네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그게, 그게 뭐라고 그게 사람이 힘든지 모르겠다 어 그런 거 같아요 그냥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처음부터 비혼주의자여서 비혼주의자가 된게 아니라 연애가 너무 힘들어서 음, 마음이 너무 아픈 적이 많아서 그런 거같아 근데 성격 자체가 좋아 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뭐 아이고 나 죽는다 막 이렇게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흠, 음, 그래 응. 아, 그건 안 되는데, 뭐, 이르, 이 정도다라는 거지. 거의 뭐,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래야 되나? 응. 그런 것 같아요. 응. 근데 그게 또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야. 야, 사람이 것 같다. 그러니까 별게 다 매력적인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응. 그냥 좋다란 뜻이야. 응. 그냥 좋다는 뜻이고, 여러분들은 그래, 연애 그거 해서 뭐예요? 힘든데. 응. 진짜 짜증만 나고요. 어, 내, 그냥,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에너지 낭비하는 것그 시간 있으면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 나를 위해서 이제는 투자하고 싶어요. 그러는 것 같아. 그, 끝끄거 그, 그, 그 해서 뭐예요? 뭐, 나, 뭐, 저기, 뭐, 안 안, 뭐지? 안 반하고 못 빼기는 매력? 어, 그거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데, 이 카드에서는요, 여러분이 되게 매력있다고 나와요. 음. 그러니까 그게, 이게 뭐야? 가진 자의 여유라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연애 싫어. 음, 어, 여러분, 이 카드를, 4번 카드는요, 날씬하고 예쁜 사람 많겠다. 그리고저게 막, 금전적인 능력도 갖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지. 그, 이성들은요, 여러분들의요, 어, 여러분들의 그런 어한 그런 성적인 매력에도 어마어마하게 끌린다라고 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싫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야. 어, 아, 저게 막, 짐승이니? 이러는 거지. 어. 뭐, 개도 아니고, 토끼도 아니고. 선생님, 개는 이해하겠네, 토끼는 왜요? 라고 한다면, 토끼도 만만치 않아. 어. 토끼, 길러보셨어요? 난 길러봤거든. 하루 종일 짝짓기 한다, 하루 종일. 어. 저기, 막, 짝짓기 못하면은요, 소리질러요. 토끼 소리질러요. 괴성이 나와. 응. 어. 스트레스 받아서, 그거, 짝짓기를 못해서. 어. 하루 종일에, 하루 종일. 누가 토끼를 오, 저기, 막, 그, 남자들, 그, 스테미나 약한 사람들, 왜토 무슨 토끼는, 토끼는요, 진짜, 하루에, 하루에 한 16시간은 짝짓기를 하는 것 같아. 어. 자, 그러니까 줄기차게 말고. 잠깐 잠깐 계속 잠깐 잠깐 계속, 응. 그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야 토끼냐 개 말이 산책으로 빠졌는데 토끼냐 개냐 이러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어이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만나면은 어떠한 즐겁고 어떠한 그 교류 같은 거 있잖아요 대화도 되고 그 즐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서 즐거움을 못 느껴요 근데 상대방은 즐겁대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놀고 그러는게 음, 왜 즐겁냐면 라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데 여러분하고 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데 그래서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음. 네네들은 스트레스 안 받아서 좋겠지만, 나는 뭐니, 그치, 응. <웃음> 여러분은, 여러분은, 그, 저기, 막, 곁에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네가네가 네가 나한테 스트레스 안 받아서 좋다 그러면, 그거는 뭐지? 그건 아니지. 근데, 여러분한테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좋대요. 너무 좋대. 그게 매력이래. 이쁘지, 날씬하지, 경제적인 여유 있지, 스트레스 안 주지, 띵호하다, 라는 거야. 응. 근데 여기는 요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도 애쓸 마음은 없잖아 음, 애쓰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왜요 라고 한다면요 나중에 나타나 걱정하지 마 왜요 라고 한다면 어, 나중에 나타나요 어, 그냥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요 편하게 어, 어, 그다 보면 나타난다 언제요 라고 한다면 음... 나타나지, 아니, 나타나겠는데, 누가? 어. 난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몸계산, 명리학으로. 올해가 만약에, 어, 저기라면 언제쯤인가, 라고 그 생각하고 있었지. 만약에 올해, 어떤 무기력해진다, 라고 한다면은, 어, 수생, 뭐, 여러분이, 저기, 뭐, 을목일 수도 있겠다. 을목일주나, 뭐, 아니면, 뭐, 저기, 뭐, 편, 편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를 갖다가 파한다. 아니면 남자에게는 비견일 수도 있고, 음, 수일간이나 을목일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그걸 계산하고 있어서 명리학으로. 음, 어, 뭐 그거라고 볼 수는 없지.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사주에 관이 많으면 올해가 관운이 된다 그러면 귀찮은 거지. 음. 관이 많아지면은왜 싫은데요라고 한다면은요 관이 많아진다는 걸 인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어. 그 관이 뭔데요라고 한다면은요 여자한테 는 남자. 근데 많은데 왜요라고 한다면은 나를 갖다가 쟁취하려고 한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남자한테 여자는 죄로 표현하거든. 정제 편제로 표현하거든. 어. 근데 남자 입장에서 나는 죄야. 취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지. 어. 그러기 때문에 너무 많아지면은 너무 많아지면 정작 그 안에서 좋은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음. 그런데 너무 없어도 문제. 어. 너무 없어도 문제. 그러니까 저기 올해가 편인이 되거나 그런 관의 힘을 빼기 때문에 주변에 남자가 없어지는 거고 관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지면 그게. 싫은 거고, 그런 건데, 여기서는 아마도, 어, 저기, 막, 음, 올해가 비견의 해인가, 비견의 해가 돼, 비견이나, 뭐, 뭐 그런 걸수 있겠다, 상관이나, 뭐, 이런 걸 수도 있겠다 싶어. 그래서 지금 카드를 보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고 관을 갖다가 거부한다라는 거지. 어, 남자를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러면은 올해가 상관이다 라고 한다면은 언제쯤에 나이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냐 그걸 갖다가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있었어요 음 들어오거든 여기는 음, 왜요? 라고 별로 급하지 않잖아 어, 뭐하러 급하게 있어 그게 언젠데요? 라고 한다면 은음한 2년? 그렇게 오래요? 그렇다 하지라도 그전에는 그 없네요. 있겠지. 어왜 없겠어? 간간 간혈적으로 들어오기도 하지. 음 간혈적으로 들어오기도 한다. 어, 여러분 주변에 지금 누군가 있잖아. 음, 여러분한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음 어, 그, 저기 막 근데 여러분이 관심이없고 근데 여러분도 그 사람을 갖다가 알고 있지 않아요? 음, 누군지 알고 있지 않아요? 대충 눈치 깠지 않았어요? 눈치 깠다라고 보는데 나는 음, 여러분하고 사귀고 싶은 사람이 있겠다 근데 여러분은 음,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 생각 중이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의속안 들거든 음 마음에 쏙안 들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지금 아직 제대로 된 이성운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이성운에 이성을 사귄다라고 한다면은 마음에 다안 들어.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돼서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 여러분들이 그래요. 언제쯤 좋은 남자가 생길까요 라고 한다면 주변에 다거지 같아요. 그러면은 운이 아니다 라고 보면 돼. 음.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랬자 그렇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그냥 알아놔둬라. 어, 알아놔두고 그냥 가끔 심심할 때 밥이나 먹는 딱그 정도? 어, 밥이나 같이 먹고 문화생활이나 같이 하는 정도? 어, 더 이상 심각한 여는 맺지 말아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걔 때문에 꼬일 수 있다라는 거지. 음. 정말 아니면 그냥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어, 아닌데도 내가 외로움 때문에 끌고 가잖아요. 결국은 문제가 생겨. 음. 내가 나, 나쁜 사람을 만났다고 그걸그 사람을 탓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외로움을 못 견딘거든 근데 여기는 요 견딜만 하지 않나? 내가 볼땐 그런데 4번은? 음, 견딜만 하면 좀 견뎌봐요 어. 저기 좋은 사람 들어올 테니까 올해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입산년 안에 좋은 사람 들어와. 음. 굳이 상, 내 마음에 상처를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상처가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진짜 좋은 인연이 들어와도 내가 알아보질 못해. 상처 때문에 자꾸 의심만 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어. 그런 많은 상처를 갖다가 내지 말라는 거지 그게 뭐야 나를 갖다가 조금 더 사랑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외롭기 때문에 그냥 오는 사람 다 받지 말고 그럼 그 지금 그 사람 지금 다가오는 사람은 어떡한대요 라고 한다면은 그냥 내가 그랬잖아 그냥 두고 보라고 두고 보고 그냥 적당한 거리에다 두고서 인간성을 인간 댐 댐이를 봐봐요 음 그러면 되지 뭘 그래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요 은이 타로 카드는 어디까지나 제네랄이고 긴 기간을 보기는 그래요. 음, 사람이 어떻게 변할 줄 어떻게 알아. 근데 여기는 매력 있어요. 음, 무심한 듯한 시크한 매력 그러면서도 어, 섹시한 매력 어, 그런 게 있다라는 거야 이성들이 볼때그 매력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요 그 얘기하면 편안하대요. 음, 진부하고 지루하고 탁하지가 않고 여러분의 그런 것들이 참 매력있다라고 보니까 너무 저기 막 뭐 조급하게 생각같지도 않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좋은 사람이 들어온다. 들어온다라고 봐요. 음,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